맞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개성입니다. 육조혜능 스님의 개성이 되겠습니다. 불법의 우의 전생과의 호환 풀이 이 형선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어보면, 불법 제세간에 분리 세간각이 이세 멱보리면 흡여 구토각이라. 어, 불법 제세간 불법은 이 세간 가운데 있는 것. 어, 깨달음은 세간과 떠나 있지 않다. 분리 세간각이라. 이세 멱보리. 세간은 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면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면 흡여 구투각이라 아 그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함과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뜻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은, 부처님 법은, 진리는 이 세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깨달음은 세간을 떠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면 그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함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를 어, 불 법은 출세간, 세간이 아닌 출세간에 있다. 진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진리를 특정하여서 어, 또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인물이 점유하는 것 어, 내지는 뭐 그들만이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정 종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에게 있고 그 외에는 어 소위 이제 진리 구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간과 출세간, 지옥과 극락,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 진리와 <웃음> 내가 볼 때까지 버텼어요. <웃음>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진리를 또 깨달음을 얘기할 때 나와 상관없는 것, 이렇게 에 생각하고 공간적으로는 또 세간에 있는 우리가 돈을 번다던가 사랑을 한다던가 이런 세간적 행위들이 사실은 에그 진리와 별개 에 스님네들이 그그 산중에서 진리를 영유하고 탐구하고 또 세간에 사는 사람 민 중생들은 진료와 상관없고 이렇게 이분화에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불교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앞에 똑바로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헷갈리면 말부터 더듬기 시작을 해요. 이를테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치질이 있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저를 똑바로 잘 쳐다보시면 은 어,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할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정토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 소위 이제 아미타부 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서 현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육문이 자금강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다시 얘기한다면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장금 알아요 대장금 알죠? 음, 이렇게 조용해 대장금의 그 대장금이 예, 원래 성이 대시고 이름이 장금이 아니고 어, 이제 그 같은 멤버 중에 장금이 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등치가 크니까 대장금, 뭐 소장금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은 장금이죠. 그런데 장금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길장자에다가 지금 금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둘이 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자꾸 이제 둘이라고 하는 생각과 그 안에 습성과 습성을 바탕으로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이 되면은 지금 이 순간 영혼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몰입이 안 되고 나, 나 따로 스님 따로. 그 다음에 스님 말하는 것 따로 내 생각 따로. 어, 그리고 어, 지금 이 순간은 저버리고 이럴 테면 근심 걱정. 과거를 바탕으로 근심 걱정, 과거로 회기가 되겠죠 또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걱정, 미래로 미리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과에서도 분리 분열을 얘기할 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오롯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다 하는 것인데 이걸 선사들이 얘기할 때 예, 불법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차나 마시쇼. 불법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어,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잠오면 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은 그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순간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 진리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나라는 것과 번뇌업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와 대상을 분리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번뇌를 일으키고 어또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지금은 저버리고 미래를 향하고 지금은 어 저버리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불법이 세간에 있지 따로 출세간에 있거나 스님들의 점유물이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처님 법은 불법은 진리는 이 세간 가운데 있는 것이지 깨달음은 세간을 떠나서 있지 않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토끼의 뿔을 구함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불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 이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 오늘 또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이 아니 이치를 알면은 그것이, 음, 정토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연꽃이, 어, 오늘 찬물과 연꽃에 관련된 이제 나의 연꽃. 연꽃에 관련된 찬불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음성공양을 했는데 연꽃은 어디에 펴요? 응?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흙밭 속에서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생들은 아 연꽃이 진흙밭 속에 피는 피기 때문에 진흙은 들어온 것이고 연꽃은 깨끗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피운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몇 점? 우리 과사님 몇 점? 50점 50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빵점이라고볼 수가 있는 것이죠 50점은 돼요 그런데 50점은 고로 0점인 거예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뭔 얘기냐면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 우리 중생이 보기에는 연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향기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진흙은 더러운 것이고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더러움 속에서 깨끗함이 있는 것이고 향기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요 얘기거든요 중생 속에서 부처가 있는 것이고 번뇌 속에서 보리가 있는 것이다 세간 속에서 출세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은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겁니다 이해해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어, 반야신경이 이제 600권 반야 하는데,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길게 얘기한 것은 허엄경도 아니고, 허엄경은 어, 60권, 80권 그러잖아요. 어, 법화경도 아니고, 가장 긴 내용의 책은 뭐냐면, 반야, 대반야경이에요, 반야경. 600권, 600권. 어, 하나의 책이. 그 그러니까 600권 반야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게 600권이 그냥 이렇게 반복되거나 가볍게 우리가 읽어도 알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그긴 것을 함축해서 애기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농도가 짙어가지고 어, 내용이 어려워요. 그게 이제 반야심경이에요. 줄여놓은 거예요. 반야심경 앞부분을 보면 대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하반야 대지혜 상대가 없는 대 마하반야 상대가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상대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인데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은 상대적이죠? 무엇이 더럽고 깨끗해요? 진흙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럽지만은 진흙 안에 사는 그러한 미생물이나 아니면 연꽃을 피울 수 있는 토대나 이런 것들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이죠. 이해돼요? 어, 그게 그게 이제 아름다움을 꽃핀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위 그 아름다움의 자체도 내가 보기에 아름다움인 것이지 벌들이 보기에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먹거리가 되는 것이고, 어 또. 진흙 속에 사는 많은 생명체들은 거기가 극락천당이 되는 것이고 연꽃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상대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대적 세계가 아닌 절대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눈 이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 이 지혜가 안 되니까 자꾸 분리를 하는 것이고 분리를 하니까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이 분리는 전제가 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나온다 얘기가 좀딴 데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야신경의 내용 또한 거기에서 보면은 어 뭐야 큰 지혜 절대적인 지혜로 세상을 관할진대 관하여 보면은 세은즉 공이요 공은즉 세기요 뭐 깨끗할 거고. 또 없고 더러울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고 젊은 것도 없고 늙 것도 없고 어머 일테면은 뭐 이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천당도 없고 군낙도 없고 지옥도 없고 어 연옥 연옥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이치를 지금 이 해능스님이 개성으로 얘기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공만 공만 얘기하고 색을 얘기하지 않고 공만 바라보고 색을 바라보지 않고 깨끗함만 바라보고 어, 더러움을 멀리하고 이것은 전부 분리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견 이렇게 얘기하고 변견은 치우친 견해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고 중생이 바라보는 세계다 진리의 세계는 뭐냐? 중도의 세계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세계, 중도의 세계 이걸 바라보는 것, 이게 중관 따라서 세요 한쪽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세계 그런 행을 중도라 그러고 나는 간다. 길도 짱이 나는 간다. 이걸 중도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은 봐야만 될거 아니겠어요? 이걸 중간이라고 그러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를테면 공을 얘기하고 성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에, 성의 상대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의 상대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진리란 무엇이냐 적적성성 성성하다는 거예요 적적하면 성성하다는 거예요 어, 적적에 치우쳐 있으면은 또랑이라는 거예요 응? 맹하다는 거예요 어, 그것은 에,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성에 치우쳐 있으면 번뇌라는 거예요. 성성에 치우쳐 있으면 에 뭡니까? 에 파도라는 거예요. 파도. 그러니까 적적과 성성은 같은 몸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과 사가 요동을 칩니다마는 적적한 것이다. 적적한 가운데 생사에 요란함이 있는 것이다. 요란함 가운데 적적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 거예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 바다에 파도가 아무리 지금 비가 몽땅 와가지고 그냥 바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뒤집어져고 더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법회도 여름에 변산 바다를 간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한번 뒤집어져서 드어어갖고안 가기로 했대요. 다른 사실들드버어갖고안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 드어본 것이지만 이렇게 한번 싹 뒤집혀지는 것이 에 예, 바다생명, 그니까 바다라고 하는 생명체가 아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익해요. 그럼 바다라는 생명체만 유익하냐 그런 게 아니고 온 생명체가 다 유익하다. 이게 중중무진 법계 연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이 확 올라와 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영양분을 풍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뒤집혔다느니 더럽다느니 그러니까 안 간다느니 그냥 똥물이라느니 그렇지만 은 똥물은 네가 생각하기에 똥물이지 그것이 생명의 전체적 시각 절대적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진리의 시각에서 보면 똥물이 아니고 참으로 극락이고 천당이고 환희로운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응?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이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바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어, 바다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적적, 바다에 적적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엄지과 파도 치는 거품이 있는, 어, 그러한 성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어, 요것을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명을 거듭합니다만은 본질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에?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파도와 같은 거예요 거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 안에는 영원함이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 게 대승이고 대승 귀신론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게 대승 귀신이에요 대승 이걸 믿는 거 대승을 기신 믿는 마음을 내어라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치우쳐 있지 않는 것인데 치우쳐 있지 않지만 나타나는 것이 다르고 잠재되는 것이 달라서 잠재된 것은 진여고 나타나는 것은 생멸이다 생멸에 치우쳐 있으면 진여를 보지 못하니 생멸에 매여서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생멸에 치우치지 않고 진여를 찾으면 은 둘이 아님을 알고 그것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승기 신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머리만 알면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한 한 두어 달 만에 오셨나? 에? 그 안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서 뭐예요? 뭐, 뭐 쓸데없는 것이지? 조리법 레시피 알아가지고 뭐예요? 내 뱃속에 들어가야. 배부른 것이지 그향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에 나무하미탑을 이게 나무하미탑을은 스님 그러면 은 지금부터 지장보사를 내팽개치고 나무하미탑을 할까요? 이게 아니고 일심으로 염불해라 기도해라 이거예요 일심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은 어, 그러면 그것이 이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체의 고통을 여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지금 이 개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공은 묘유다. 이거 봐요. 이제 공 공과 유 색과 어, 그공 공과 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 붙이는 것은 뭐 거짓 거짓 공이 있고 참공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공 진공은 묘유 묘하게 존재하게 돼 있는 것이다 존재를 낳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이 존재가 묘한 거예요 신비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신비한 것은 무슨 TV에서 뭐 신비의 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신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진공. 공 안에서 신비한 유가 있는 것이고 이 유라고 하는 것은 공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 진공은? 한번 해봐요. 국작을 맞춰요. 진공은 묘유. 묘유는 진공. 이렇게 돼. 적적, 성성. 성성, 적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적, 영지 그래도 그것은. 공적, 영지. 공적한 것은 아주 실력스러운 어 것을 실려온 어, 곳실스러운 곳이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공적 영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잔금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갔는데 잔금이도 시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잔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 지금 이 순간과 떠난 사람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어, 이게 이제 장금의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로 법성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법성계 첫 마리가 뭐예요? 법성 원육 모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런데 제법부동 본래적 한단 말이에요. 본래 적정하다. 그러나 적정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또 뭐냐 둘이 아닌 이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은 일념적시 무량 겁한 생각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여러분들 지금 한 생각이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안 남을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생각의 패턴이라는 것이 일테면 그때 한 생각이 또 미쳐요 그래서 다음에 그 생각이 틀 안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생각의 패턴이 있고 어, 생각의 성향이 업, 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일으키냐가 미래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 되세요? 되긴 뭐가 되겠어 과거에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영가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슬픈 생각을 했냐, 괴로운 생각을 했냐, 원망하는 생각을 했느냐 아니면 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는 것이고, 끄달리는 게 나오는 것이고, 보여지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고, 틀려요? 맞아요?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맞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한 생각이 영원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또 다시 얘기한다면 구세집세 호상측이다. 과거 현재 미래 구세십세 이제 시간적 개념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인데 구세십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호상측이다. 서로 지켜 있는 것이다. 이 위치를 잘 안다고 한다면은 스님이 뭐 그렇게 그냥 어려운 소리를 또 그냥 어 이쪽. 고답적인 소리를 저렇게 하고 계신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면 구세십세 호상 호상치기라 어 이거의 진리라고 한다면은 어 과거가 지금 현재를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가 미래를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 운명 팔자가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깨고자 하는 것 탈출하고자 하는 걸 탈출이 뭐요 예 해탈이요. 어. 아시겠어요? 응. 탈출, 탈출이 뭐야? 그것이 발자바꾸는 거예요. 어. 탈출이 뭐야? 나도 좀 영원한 날락을 누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응. 탈출이 뭐야? 이렇게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삶과 죽음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응. 제 탈출 좀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까지 끌어내려야 되지. 퍽 그렇게 그냥 스님이 또 그냥 신소리를 또 하시는가? 응? 많이 들은 사람은 들은 얘기라고 신소리라고 그러고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린가 하고 신소리라고 그러고. 응, 그렇단 말이야. 에?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 둘이 아이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스님, 그 둘이 아이치를잘어 이해했다고 본다면 어떻게 행해야만이, 우리가 그 깨달음의 길, 열반의 길, 대해탈의 길, 생사 없는 길로 갈수 있겠습니까? 응? 이거 저기 법정 스님이, 법정 스님이 저기 성철 스님하고 대화하는데 이거 물어봤어요. 어, 성철 스님이 막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말이 하도 빨라가지고. 못 알아먹어요 아, 100번은 들어야 아그 소리구나 못 알아먹어요 어,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하시더만 제가 요즘 새롭게 알았는데 그분이 줄타기를 잘하드만 성철 큰스님이 줄타기를 잘하는데 어떤 때 내세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하고 어떤 때 내세가 없는 듯이 꼭 나갔더라고 아참신통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진짜 그래요 꼭 내가 성철스님그그 그 경지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웃지 말아요 얼굴이 꼭 비웃는 것 같아요 나도 소심한 사람이 에요근데 줄타기를 잘 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 이제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이쪽 그 이쪽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쪽인 것이고 저쪽 측면에서 저쪽인 것이고 뭐 하나를 드러내놓고 이것이 다 얘기를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애매모 뭐 알딸딸한 거예요. 얘가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갈수 있을 것이냐. 아, 이거등락을할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서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사섭. 섭은 땡긴다라는 거예요. 오천 땡겨. 일억 땡겨. 응? 아니면 땡겨서 돌려. 이게 아니고 땡긴다라는 것인데 중생을 땡기고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끈다, 땡긴다라는 것이고 부처님을 내 가슴으로 이끈다, 땡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음, 사서법, 네 가지로 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동지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지침을 따라야 되지 행동지침을 안 따르고 맨날 손 씻어라 무슨 뭐 어? 접촉을 좀 멀리해라, 거리두기를 해라 이거 암기하면 뭐겠어 암기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로 땡겨야 되는 것인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시다. 그러니까 보시는, 11조를 내라, 어, 불사금을 내라, 이러한 개념도 보시지만은, 우리 어떤, 내가 군대 있을 때 얘기인데, 이거 딴 얘기로 또 가네. 군법사 후배가 와가지고 고민이라고, 아유, 고민이라고, 뭔 고민이냐고 했더니, 보시의 개념이, 이렇게 법당에서 돈 내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다. 응. 일테면 그분의 얘기는 중생을 위해서 휴양하고 절집에해서 봉사하고 이런 게다 보시다라는 얘기인데 듣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들었던 거야. 아 실제로 그렇게 들었대. 그러니까 그 뒤로 보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바꿔서 얘기를 해야 보시가 그나마 들어오는 보시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라고 했긴 했는데요. 저기 강릉에 있는 군법사님이었어요. 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제 그, 뭐냐면, 제주가 딸리면 얘기를 말고 그냥 팍팍 내라고 해야지. 알아듣게 얘기를 못 하려면 팍팍 그냥 내라고 하면 돼. 어, 근데 알아듣게 얘기를 못 하면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어. 이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만 직결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세상 위치가 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존속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존재는 주고받게 돼 있는 것인데 받으려고만 하면은 그 개체가 소멸되는 것이다. 존재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은 받아서 생존이 가능하니 세상은 균형이 있는 것, 중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받았으면 줘야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받으면 반드시 자식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라 하는 것이고 일태면 어, 노동자가 노동을 한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또 노동을 한 대가로 돈을 받고 받으면서 소비하고 소비하면서 또 만들고 만들면서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돈이 나오 고 돈이 나와서 노동자에 임금을 주고 이게 전부 주고 받는 이치의 균형을 문제, 균형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균형이 깨지는 것이 사회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유, 이해가 잘안 되는가 보네. 어쨌든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야, 야. 야 <웃음> 야, 너이 말이오 네가 너, 너, 너 혼자 독립적으로 그야말로 독립해서 생존한다고 하는데 너 혼자 독립적으로 독립해서 생존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단 물이 있어야 돼. 뭘 먹어야지? 그 외부로부터 와. 숨 쉬어야 돼. 공기도 외부로부터 와. 그냥 혼자 사으니까 빨가벗고 살아 된다고 하지만 겨울엔 추워서 입어야 돼. 그것도 외부로부터 와. 응? 똥 싸는 건 내가 만들어서 배출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외부로부터 집어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어, 위에서 삭혀가지고, 대장, 소장을 거쳐가지고, 방광, 방광야지 엉덩이 그 똥단지에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로부터 와. 그러니까 뭐 하나 외부로 안 오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그럼 세상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늘은 내가 여호와를 인정할게. 여호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기분 좋지요? 야외 하나님 기분 좋지요? 여우와가 인간은 받고만 살아라 라고 했을까? 인간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모기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지, 그 어떤 가치의 진량이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의 진량은 같다라는 것은 정설이에요, 정설. 네. 그래서 인간만이 받고 살아야 하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보시의 개념은, 일테면,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주고받게 돼 있는 것이 이 균형이 깨지면 혼란스러운 것이고 이 균형이 깨진 삶을 사는 사람이 폐가 망신하는 것이다. 간단해요. 부부간에도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아이고, 스님, 저는 안 그러는데 저는 그냥 스님 말씀을 듣고 하염없이 신랑한테 퍼주기만 하고 꼭꼭 참고 그런데 신랑이 썩을 로뭐 신랑은 나한테 돌이켜 줄 생각은 않고 어,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밖으로만 돌고 술이나 퍼먹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와서 그냥 소리나 뺏게 치르고, 응, 어, 그런 서방인데 안 바뀌어요. 전 하염없이 주는데. 그러면 내가 주었으면, 스님 말대로, 주었으면 돌아와야지. 왜 안, 안 돌아온대요? 응, 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중중무진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시공간이 얽히고 설키고 중중무진으로 거시적 함수관계에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스님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잘해. 어떤 놈이 나한테 나중에 응? 동포따리 들고 들어올지 몰라. 어떤 놈이 성공할지도 모르고. 응?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내가 그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청년 애들들한테 잘하니까 청년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스님? 내가 돈만 벌면은 스님 저희 지어주고, 응? 걱정지 우리만 믿고 살라고 30년 지났거든요. 저런 은 지프나 <웃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인데 거시적 함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각 씨한테 한 것은 한 행인 어디에 남어요? 나에 남고 우주에 남아요 그러면, 아니, 각 씨가 아니고, 각시가 신랑한테 한 것은, 나의 남고 우주에 남어요 신랑은, 어떻겠어요? 그, 이렇게, 뭘뭐 이렇게 퉁퉁거리고, 각 씨한테 잘 못하고, 그것은, 누가 지어서 누가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짓고, 짓는 것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는 뭔 얘기냐면,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남, 내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인데, 이 사람한테는 왜안 돌아오냐? 이 사람은 엄력이 가려가지고 그걸 고마운 줄 몰라. 고마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서방은. 어떻게 되긴 내가 얘기했잖아. 문서 다 돌려놓고, 어?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난 다음에 다리 근육을 키워서 들어올 때 어느 날 그냥 곱게 보내지 말어라뻥 차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라. 응? 아니, 친구분 중에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어, 꼭이 얘기를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시를 해라는 것이 손해를 보자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소위 이제 긍정적인 것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선순환에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균형을 잡고자 하는데, 양쪽 변, 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이 안 잡혀 있으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강남. 없는 사람, 비정규자,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 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균형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이제 격화되면은, 나라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응.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나라의 구성 원인이 여러분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 얘기 하다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보시 얘기를 하면,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돈 내라. 응? 한 하느님의 성전을 구축하자 뭐뭐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냥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어,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시는 진리와 부합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밖으로 향했을 때그 밖으로 향하는 것은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선인성과가 되는 것이고 보시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웃음> 어, 시간 이제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에어 얘기하고 간단 아, 진짜 간단히 아, 에어를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참 기가 막힌 네 가지예요. 어,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기본적으로 중도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이행 이로운 행위를 하라 해라. 동사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공동체 긍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공동체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나머지는 각설하고 보시에요 좋은 말 고운 말보드랍은말 사랑스러운 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자기 업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과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지는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는가를 보려고 하면 100% 말하는 거 보면 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은 그 사람의 내면세계, 정신세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인데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내용, 그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평상시 쓰는 언어를 알면 된다 라고 하는 것.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업의 세계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러면 말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업의 세계가 부정적이면 말이 곱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쁘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뭡니까 악다구니를 나오겠어요? 뭐 이렇게 거칠게 나오겠어요? 거칠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업을 가졌는지, 이 얘기는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과보를 받을 것인지, 이 생이든 내 생이든, 보려고 하면은 하루 동안 자기가 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돼요. 그 안에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갈러보면은, 아, 내가 그래도 좀 복을 좀 지었다. 내지는, 아, 내가 부정적인 업을 많이 지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말이 거기서만 그치면 좋은데 존재는 관계성 상이상관적 관계성 안에서 존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말은 말의 기능이 있어. 말은 혼자의 세계 안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은 관계 안에서의 소통의 기능이 있어요. 공유의 기능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공유하기에, 위해, 소통하기 위해서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성을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 잘, 나를 봐요. 고개를 들어요. 아줌마, 고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내 부정적인 것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공유하면은 그쪽에서 부정적인 것을 받았다. 그러면, 50 받고 100 던져. 어? 어. 대로 받고 말로 던진다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 업성의 기운을 공유하는 이게 소통의 창구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 소통의 창구가. 역으로 긍정적 소통의 창구도 되죠. 그러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게 되면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게 되면은 부정적을 인 공유하면서 공유하는 건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은 결국은 예, 둘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이해가 돼요? 예. 어 이러니까 망혹해양살악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은 긍정적인 것을 가능한 공유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 성안내는 그 얼굴이 잠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라도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 일세. 응? 어?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 이게 이제 이 이. 이게 이제 부처님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봐요 고려 나옹하상이를푼 거야 내가 지금 저 내가 푼게 아니야 고려 시대 나옹하상아 응? 머리가 좋아. 그래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이 차원에서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중도에서에서 중도에서 두 번째가 보시 에어, 에어가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차원만 바라보면 1 0점짜리야 말이라고 하는 것에 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말이 불교에서 말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왜안 좋아하냐면 은 말이 소통을 가능케 하지만 은 단절도 가능케 하는데 이 말은 어쨌든 간에 공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한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한계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표현의 한계와 듣는 자의 한계가 있어. 저도 폭포할 때가 많아. 표현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성철수님도 표현의 한계가 있더만. 뭔 얘기냐면 표현이라는 건 상대와 공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상관없다. 해요. 맞아. 자자자자자자 자. 예, 그때? 아무 증 아무도 없어요. 이게 표현의 한계가 있는 거야. 말이라는 것이. 한국말을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한계가 있고 또 듣는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저요. 올라와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내가 번질거리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말 때문에 그래. 말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말의 한계 때문에 이게 특성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은 어떤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것인데 듣는 사람이 다 다르고 이상한 소리만 해. 이상한 소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진언할 텐데 그 진언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진언을 써야 그러니까 그냥 힘이 만빵이고 영엄하게 그냥 소원이 성취가 되고 이 내용만 이제 딱 받아들여 이게 다 여기 달라 듣는 것이 왜 다르겠어요? 업성이 다르니까 다르지 자기 세계가 다르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은데 사건 현장에서 그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건 현장까지 안 가도 돼 부부끼리 말하는데 통해 요안 통해요.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당신은 응? 기가 막혔어? 왜 이렇게 폭폭하게 그래? 내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 똑같이 말을 해, 한국말을 해. 그런데 전혀 다른 의도로 말하고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또 있어요. 그 미타의 보살님들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은 대화를 아주 부드럽게 잘해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얘기하는 것을 전혀 안 듣고 상대는 또 거기 받아서 받아서 하인해딴 얘기를 또 해요. 그럼 또 그걸 잘 받아. 받고 여기선딴 얘기해. 각자 얘기하고 있어요. <웃음> 내용의 줄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각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의 한계. 왜 언어의 한계? 중생은 한계적 존재예요.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고 듣는 게 한계가 있다. 한계적 존재.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업성인 거예요. 업성대로 표현하고 업성대로 듣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사실은 국가 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언어를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언어는 개념적인, 한계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지금 에어. 참된, 참된 말이 뭐냐. 부드러운 말? 1차적으로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이거 써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이건 뭐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선업을 지어라. 이런 것이고. 그럼, 무루선업 있어. 무루선업. 어? 무루선업 뭐냐면은 말을 하되 뭘 하냐면은 연불 진언하면 돼요. 그래서 진언이라는 거. 참된 말이라는 거. 진언. 참진짜 참된 말. 이해 돼요? 그 그러니까 진언은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 삼남마상에 뭘로 돼 있냐라고 보면 현상은 전부 다르지만 은 본질은 마음이요, 본질은 부처요, 본질은 적정이요, 본질은 공한 것이요 또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은 본질은 소립자요, 원자요 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소립자는 원자나 그 근본으로 약간 물질이냐 비물질이냐를 떠나서 파동은 전재한다 파동 그러니까 말은 근본적으로 파동이에요 전부 파동이야 말이 마음에서부터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성대를 올려가지고 공기를 움직여서 여러분들 귀를 달팽이관을 움직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들어서 뇌를 자극해가지고 파동이에요. 뇌를 자극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것인데 이걸 그대로만 이렇게 제대로만 이렇게 전달 되면 되는데 이 뇌로 들어오면서 뇌 안에 업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잠재돼 있어가지고 듣는 파동을 제대로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각색해서 듣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 본질은 뭐냐면 파동이라고 파동 얘 대의 파동 우주의 근본은 파동이에요 파동 그 파동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적적함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 소리로 들어간다 해서 파동을 이용하는 근본 파동을 이용하는 것 그러면 근본 과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언이 왜 참된 말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개념을 떠나, 첫지 따라서 하 개념을 떠나, <웃음> 업성을 떠나, <웃음> 나를 떠나, 근본 파동으로 돌아간다. <웃음> 이게 진언이요. 그러니까, 다뭐 몰라도, 조금만 애들들도, 나 지나가면 수리수리, 막수리 수수리사. 수리. 요즘 애들은 그 소리도 안 해요. 그맨한한 십여 한년 이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들이 지나면 수리수리 막 수리 수수리 성, 숭구리당당 숭당 이건 이제 숭구리당당도 거기서 나왔어요. 수리수리 하면 뭐하니까는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리당당 숭당당, 숭당당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뭘 몰라도 그런 것인데 진원의 수행이라는 것, 진원의 기도라는 것은. 우주의 본질이 파동으로 되어 있으니, 파동은 우주의 본질적 파동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우주의 본질적 파동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파동은 뭘 낳는다? 만상을 낳아요, 현상. 만상 현상을 낳아요. 본질적 파동으로 돌아갔을 때, 뭐야? 만상을 나올 수 있다. 창조의 개념이. 이해가 돼요? 뭐 되겠어.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갔을 때, 일템 이런 거예요. 물은 본질이 아니지만 물로 돌아갔을 때 얼음도 되고 물로 돌아갔을 때 비도 되고 물로 돌아갔을 때 예를 들면 주스도 되고 어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물이 전에 본질로 돌아갔을 때 원자로 돌아갔을 때 파동으로 돌아갔을 때 원자 안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막 파동이잖아요. 돌아갔을 때그 안에서 일테면 만상. 여기서 만상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내가 어저께는 또 과학자하고 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박사를 나와가지고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했거든요. 어, 그 대화를 하는데 반도체 쪽에 이제 그, 그 하는데 반도체가 어떤 원리로 해가지고 우리를 매겨 살리고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짧게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불교 얘기하는 거야 그 그럼 내가 그 앞에서 불교가 이렇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가 여기 올 때는 스님이 영어마다 그래가지고 이름 지으려고 왔는데 자기 아들 이름 지으려고 왔는데 무슨 뭐 이렇게 장명서 정도로 생각을 했나 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한 놈이. 그랬나봐. 삼성에서 그냥 돈을 몽창몽창 해가지고, 응? 돈을 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놈이 나를 장명소에 뭐 무슨 이름 짓는 놈, 아니, 스님, 놈이 아니구나. 스님으로 생각을 했나봐. 그 와서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 얘기가 불교 얘기고, 불교 얘기가 반도체 얘기.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애호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들 삶을 다시 재정립하고 재창조하고 이럴려고 한다면 일단은 현재를 무너뜨려 부정 그 다음 본질로 돌아가야 돼 에? 본질로 돌아가는 수행적 방법이 뭐냐면 애호라고 하는 것인데 선업을 쌓는 거 무루선업을 쌓는 거 무루선업을 쌓는 게진원연부하는 것이다 이해 돼요? 아이고 만 둘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진언해야 돼요. 진언 아시겠어요? 광명 진언, 또 항마 진언, 또옴마의밤 육자 대명왕 왕 진언. 육자 대명왕 진언 한번 해 볼까? 이거 이제 마무리 치니까 합장하시고 옴마의밤면 일곱 번만 하게 오만이 반매움, 오만이 반매 오만이 반매 오만이